안녕하세요 승범이 형과 함께하는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16번째 영상 시작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뭘 했었냐면 영주 helps this channel 영주는 이 채널을 도와준다 라는 문장에 형용사 덩어리를 넣는 걸 연습했었어요 영주 staying overseas helps this channel 근데 오늘은 형용사가 아닌 부사 덩어리 혹은 부사를 넣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부사는 뭐냐면요. staying overseas 앞에 recently를 붙이거나 helps 앞에 cleverly를 붙이거나 혹은 문장 전체에 Editing Video Clips 해서 비디오 영상을 편집하면서 라는 의미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가 이 채널을 돕고 있지 였는데 최근에 해외를 거주하고 있는 영주가 매우 영리하게 도와주고 있지 이 채널을 하면서 비디오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형용사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거를 이제 명사로 추가해서 설명을 했던 건데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 뭐, go, 동사, clever, 형용사, 혹은 cleverly라는 부사까지도 뜻을 부과하는 게 부사들이에요. quickly go, very clever, very cleverly. 자, 근데 여기서 동사를 설명할 때는 좀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finally speak. speak finally. 동사를 설명하는 말은 뭐 앞에 주로 붙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제 뒤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the subscribers finally speak English. 구독자들이 마침내 영어를 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finally 는요, speak 라는 동사를 설명하는 말인데, 이 동사는 문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동사를 설명할 때는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거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리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finally. The subscribers speak English 하면서 finally를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 제일 앞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였고 문장 맨 뒤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부사의 특이성이에요 동사를 설명할 때는 자리를 맨 앞이나 문장 맨 뒤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사가 덩어리로 올 때도 있거든요 Through these videos 이 영상들을 통해서 뭐 이제 구독자들이 영어를 해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문장 맨 뒤에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경우에는요. 근데 당연히 강조하고 싶으면 맨 앞에 넣어서 Through these videos, the subscribers speak e n g l i s h 도 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문장 중간에, 즉 동사 앞에 그냥 바로 넣어도 돼요. 원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The subscribers through these videos speak e n g l i s h 해도요 우리한테는 어색하지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용어예요. 실제로 이렇게 쓰는 원어민들도 많고요. 아무튼 부사를 이제 좀더 설명하면 "very" 라는 단어 자체는 단어 자체가 부사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단어에 "ly" 를 붙이면요, 부사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들은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 왜냐면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어떤 방향이나 정도 뭐 방법 장소 시간 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제 부사 덩어리가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보면 to 서울 서울로 by bus on campus in person in total 이게 이제 문장의 부가적인 역할 주로 동사를 설명하는 말들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in person 같은 건요 직접 personally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문에 그냥 적용하면 I would like to meet you personally 해도 되고요 I would like to meet you in person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in person 하면 요 약간 좀더 격식 있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here, there, home, overseas 이런 거는 명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here 혹은 there 라고 얘기하면요 말하는 화자 간에 어딘가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특정한 장소가 그려지면 아예 그냥 부사로도 쓸수 있어요 이 말은 그 단어의 전치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Kevin works in Korea Kevin은 한국에서 이래 라고 말할 때 에서 인을 붙여줬잖아요 Korea 앞에요 근데 만약에 Kevin works here 하면요 인을 안 붙여줘요 그 이유는 here 안에 인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도요 집 이라는 뜻이 있는데 집으로 혹은 집에라는 의미로의 부사로 직접 쓰여요. 전체사가 안붙어도요 He goes to Seoul. 투를 붙여야죠. Go 다음에 어디로 간다 할 때는요. 그런데 home은 안 붙여요. He goes home. 왜냐면 home 안에 투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Are you going home?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투홈이라는 말은 좀 어색한 표현이 돼요. 근데 다른 전치사뭐 예를 들면 at이나 from 같은 거는 안 들어있어서요. From there. at home. 이런 식으로 다른 걸쓸 때는 전지사를 붙여줘야 돼요. 자, 이런 단어들은 전지사가 들어있으니까 형용사처럼도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people in Korea are smart.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해요. 자, 근데 here를 얘기하면 인을안 붙이고 그냥 people here are smart.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똑똑해요.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때 주로 날이 되는데요. 그때도 today tomorrow, yesterday는요. 부사로도 직접 쓰일 수 있어요. 전치사가 안 붙고요. 자 예문을 보면 I met him. 나는 그 사람을 만났어. On 21st of January. 그러면 날짜 앞에는 원래 on을 붙여야 돼요. On Monday 이런 식으로요. 근데 yesterday 하면요. 딱 특정한 날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전치사 오늘의 의미가 들어있어서요. yesterday 앞에는 오늘 안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yesterday 라는 단어 자체가 부사가 되니까 자리이동도 또 가능해지는 거죠. yesterday I met him. 그리고 심지어는 아 yesterday, met him 해도요. 전혀 어색한 영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사는 동사를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제 만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합성되면서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때가 있어요. 자 뭐냐면 그때도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는 건데요. 자 this week, these days 이런 말도요. This week 하면요. 그냥 이번 주잖아요. 특정하게 딱 정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전치사의 의미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전치사를 넣지 않는 거예요. I have met him three times this week. In this week라는 말은 없어요. This week 자체에 그냥 in의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단어가 합성되면서 특정한 기간이 완성되면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덩어리 자체가 부사처럼 쓰여서 전치사가 안 붙는 게꽤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내용을 좀 바꿔 봐서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 왔던 the I study English, what I wan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사처럼 이제 쓰이는 거잖아요. how, where, when도 이제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the I study English는 완전한 문장 자체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돼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구멍난 문장 what I want 도 역시 명사처럼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장에 넣으면 you know that I study English 너 알잖아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 you know what I want 너 알잖아 내가 원하는 무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고 what I want Who I like 이런 것들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형용사가 되면 What I want가 아니라 Which I want로 바뀌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었고요. 직접 이제 문장에 대입하면 You know something 하고 which는 주로 생략하고 I want. You know something I want.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You know someone 하고 who는 주로 많이 생략하겠죠. You know someone I like. 이렇게 형용사처럼도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What, which, who 등은 뒤에 명사 자리가 빈 자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였고요. 이번엔 how를 볼 거예요. How I feel. 자, 이건 뭐냐면 I feel good. 자, 형용사 자리가 비어있을 때 how를 앞으로 꺼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사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I came by bus. 그러면 나는 여기 왔어. 버스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사 자리가 비어도 how가 와서 how I came. 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명사처럼도 쓸수 있어서, you know how I feel. you know how I cam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where는 당연히 장소가 돼요. 그래서 I was there. 그러면 장소 자리가 빈자리가 되면 앞에 where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I was라는 구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when은 당연히 시간이 돼가지고요 I came yesterday 한데 yesterday를 말을 안 하면 부사자리긴 하지만 때 시간이 명백하기 때문에 when I came 이라는 구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로 you know where I was 너 알잖아.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You know when I came. 너 알잖아. 내가 언제 나타났는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이것들은 명사처럼도 쓰이고 형용사처럼도 쓰일 수 있다고 연습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the news that I study English. Something I want. Someone I like.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특히 여기서 what, which, who 등은 전부 다 대수로 써도 된다고 했었고요. 구어체에서는 대수를 정말 많이 써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that I want, something that I want, that I like, someone that I like.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요. where과 when은요. 전치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이 구문 전체 중에 전치사의 의미가 들어있는게 w h e r e 가 when밖에 없기 때문에 w h e r e 가 when만 부사처럼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you studied English where I was. 너 영어공부 했었잖아. 내가 있던 곳에서. You studied English when I came. 너 영어 공부했었잖아. 내가 나타났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고만 있었던 건데 혹은 아니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하지만 알아둘 필요가 가끔은 있어요. 한번 볼게요. You are going to the city. 너는 이 도시로 가는 중이다. 잖아요. 의문문으로 하면 Are you going to the city?가 되는 건데 자 보면요. where를 맨 앞에 얘기하면, where are you going이 되지, where are you going to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where에 to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where도 그 특정한 장소가 되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where you are going을 형용사처럼 쓰면, the city where you are going이 되는데, where를 만약에 생략하고 싶으면요. 생략할 수 있지만, to까지 생략할 수는 없어요. 위치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e city, You are going to 라고 이때는 to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to는 위치 앞에 같이 이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the city, To which you are going이라고 말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쯤은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만 정리해놓으면 뭐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알아둘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좀 고급스럽게 영어를 구사할 때는 이 정도 원리를 알아놓으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던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초보로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초보만 벗어나는 게 아닐 거예요. 혹시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다 하더라도요. 저랑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훨씬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싶은 그 욕구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더먼 길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나의 지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나의 큰 경쟁력으로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아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그냥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When you came here was the day when it happened. 그러니까 단어만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덩어리들도 명사처럼 혹은 형용사처럼 그리고 I feel happy when I practice speaking English. 구사처럼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어 문장들이 될 거고요. 자, 오늘의 문장 간단하지만 만약에 앞에 부분에서 내가 좀더 연습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본인 스스로 그걸 오늘의 문장화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게 되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뭘 느끼실 수 있냐면, 어, 내 영어가 어느새 이렇게 확 늘었지라는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좀 깜짝 놀랄 영상이 준비될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